소리처럼 죽입니다, 죽여. 보통 죽이는 노래가 아니에요. 입니다. 죽여. 감사합니다. 네. 아, 어쩜 이렇게 그 목소리하고 이노래하고딱 이렇게 잘 맞는지. 자, 다음 노래 <웃음> 다음 또 또려 주세요. 7543 금영. 7543. 미니. 자, 갑니다. 머니. 예. 비니, 비니. 자, 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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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머니 해도 맘이 예뻐야 남자지 머니로 모든다할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머니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만 그만 그게 뭔데 자꾸 나 울려 난 거짓없고 순수한 사랑을 원해 필요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돈 비가 문제 돈돈사지 네 마.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가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응. 응. <목소리도> 머니가 머니라고 부르면 눈물에 시야 싫라하겠어 그만 그만 그게 뭔데 자꾸 날울요난그지도고 순수한 사랑을 원해 필요해 머이머이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t 마 네. 또 다음 번호 주세요. 어, 62680 62680 0 네. 자, 원키 그대로요? 네. 네. 제가 갑니다. 어, 이걸 여자 키로 해드려야 되겠네 키가 안 맞아가지고 저 다시 주세요 번호. 62680. 62680 여자 키로 해야지 남자 키라 쯔 키가 안 맞아요. 가세요. 혼자 너 없이 살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 빛틀거리는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만도 아프잖아요. 그대 마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되나요내방글이님 네, 어서 오세요. 너 없이 살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 이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잖아요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한 번만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더 해주세요. 7 6일7 7 6일7 7 6일7 일치. 다 가라. 치쥐 예. <웃음> 내보내고 혼자 하세요. <웃음> <웃음> 어려워하지. 혹시 말 맞춘 건지 더 이상은 속지 않아 어떤 달콤함도 항상 소유하고 싶을 때뿐 성주그 놀러 오신 분예네아 <웃음> 진짜 노래 너무 너무 잘하시고요 그쪽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저, 예. 저기 혼자 사시는 분 없어요 우리 친구분 음, 친구 중에 혼자 사시는 분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찾... 있긴, 있,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아 있기는 있어요 찾아 찾아봐야 돼요 예아 그러시구나 혹시라도 어, 혼자 네. 계신 분있있으저한한테연좀주주요요예 아, 네. <웃음> 네. 저기 송추님 바꿔주세요.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